이산화탄소 농도가 적다는 거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. 음. 근데 빨아들인 음. 이유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빨아들인 거잖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조건이 햇빛이다. 라는걸알수 있어요. 그리고 카드 실험이 있는데 이렇게 탄산수 어, 나트륨 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탄산수 어, 나트륨 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깔때기가 깔때기에 검정말루 그런 거예요. 근데 이 검정말 넣는데, 검정말 넣고, 그리고 다시 햇빛이 있는 곳에다 데려다가, 네. 다시, 갖다, 다시 얘를, 이 햇불에 갖다 대요. 네. 그러면 얘가 이렇게 퍽 타오르는, 타오른다는 건 연소를 한다는 건데, 연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 기체는 산소밖에 없잖아요. 음, 그래서 네. 산소가 발생했다는 걸알수 있어요. 광합적으로. 어? 그렇구나. 산소면, 이런 게 있나요? 네. 이런 빛을 나요그 다음에, 이 빛으로 수염치금치를 넣고, 시금치 입수가 같은 넣고 그리고 이 물은 탄산수소 수용액을 넣어요. 탄산수소 수용을 넣는 게 이산화질소 급하기 위해서인데 탄산수 가트를 수용액을 넣고 그래서 시금치 입수가 나잖아요. 네. 근데 빛이 이렇게 세게 비치아요 네. 그러면 얘가 나중에 떠올라요. 이게 왜떠오르냐면 산소가 발생해가지고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서알수 있는 게난네들을 잡건 거예요. 이 빛을 통해서 광합성 할수 있고 그 광합성으로 이제 산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고알수 있어요. 뭐, 시금치 비 뭐, 떠오르면 그렇구나. 근데 만약에 빛이 이렇게 더 많아지면 시금치 피더 많이 떠올라요. 왜냐면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해서 광합성 양이 더 활발해져서 와 진짜 신기하네요. 그 증산작용은 얘가 열릴 때만 작용하거든요. 아 그래 화재나무인가요? 네. 그래서 기공 국문세포그 얘가 국문세포잖아요 네. 국문세포 그 안에 연목체가 있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증환작용 역할은 일단 첫 번째는 식물의 수분 양분을 성냥등에 도달시키고 네. 그리고 얘가 그예그 그 기화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주변 열은 확산오잖아요. 기화열 방출이가 네. 그냥 확실히 안 들어, 기도 완전 기도. 그러면 주변에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? 응. 음. 그래서 식물과 주변 온도는 낮아져요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